지질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지질 부분입니다. 지질. 자, 지질 정의가 뭐냐? 지질 어떻게 분류했느냐? 그다음에 유지 성질 3패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질이 뭐냐? 지질은 자,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거나 지방산과 쉽게 결합을 해서 존재하는 물질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냥 지방, 지방, 그러는 지방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뭐냐 하면은 지방산과 결합되어 있는 모든 물질 다 포함이 됩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이 지질은 그런데 유기용매인 벤젠 에터 에테르 그러는데 사실은 영어식 발음은 에터입니다 핵산, 크로로폼, 아세톤 이런 유기용매에 잘 용해가 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중성지질 그러는건 중성지질 트라이 그리세라 라더라고요 자, 이쪽이 CH2OH, CHOH, CH2OH 기게 그리세롤입니다 그리세롤 다른 말로 그리세린 그런 화장품 소재로서는 그리세린입니다 그리세린과 지방산 세 분자가 이와 같이 알코올과 지방산이 자, 알코올의 수소, 지방산의 OH, 알코올 OH가 H2O 물 분자로 탈수되면서 축합이 일어납니다. 탈수 축합. 이걸 COOH, 이걸 우리가 에스터 에스터 결합이라고 그래요. 에스터 결합. 그래 세 개의 트라이 아실 글리세롤이다 이름을 부르는 자, 요 형태가 중성 지방입니다. 단순 지질 형태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 그러는 물질입니다. 지방.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산이 그러니까 지방이 가수분해 되면은 이와 같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 지방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일 경우를 우리가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의 반고체 상태를 기름 아닌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음? 돼지 비계 같이 반고체 상태, 기름과 지방 그러자, 그죠 지방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중성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테르 결합이 아니고 에스터 결합입니다. 에스터 결합, 에테르 결합이 아니고 에스터. E S T E R. ER. 에스터 결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지방산과 그리세르 알데하이드의,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에스터 결합.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아니고, 그리세롤. 고급 지방산과 일가 고급 알콜의 에스터 결합이다. 일 고급 알코올과 지방산, 지방산과 알코올의 에스터 결합을 가졌는 것은 우리가 지방이라고 그러지 않고 왁스라고 해요, 이름을 왁스, 왁스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W-A-X, 왁스, 왁스라고 부른다. 저급지방산과 그리세데그리세랄알데하이드가 알데, 아니고 그리세롤입니다. 그리세롤 자, 유지는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식품중유지는 보통 고급지방산 자, 여기서 고급, 저급, 중급 그런데 고급이 뭐냐 탄소수가 많다. 그러니까 탄소 한 10개 정도 이상 되면은 뭐 고급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런 얘기가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탄소 수 만원 지방산과 그리세롤이 에스터 결합을 형성한 것이다. 고급 지방산 일가 알콜의 에스터는 왁스이다. 자 설명이 됐습니다. 왁스. 그러면 지질 어떻게 분류할까? 단순 지질 복합 지질 단순 지질은 자 종류를 보신다면 트라이아실 그리세롤 지방산과 트라이아실 그리세롤의 에스터 결합 앞쪽에서 봤습니다 왁스 방금 봤습니다 고급 지방산과 일가 알코올 고급 알코올의 에스터 계라그 다음 코레스테롤 에스터도 지방산과 코레스테롤의 에스터 겨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은딱두 가지잖아 그리세롤이나 알코올과 그 다음 지방산 혹은 코레스테롤이 결합되어 있는 자, 이런 형태잖아. 그래서 이걸 단순지질이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이제 단순지질보다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인이 지질 속에 들어있으면 인지질 그 다음에 당과 결합이 되어있다. 지질이 그러면 당지질 황을 합류했다. 황지질 다음에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다. 단백지질.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복합지질이 있다. 복합지질. 자, 복합지질에 보시면은, 에 여기에 당지질에 스피고신 이름이 나왔고요. 복합지질 뒤쪽에 나올 겁니다. 어떤 종류 복합지질이 있는지. 인지질, 당지질, 황지질, 단백질, 단백지질. 그다음 유도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위쪽에 있는 단순이나 뭐 복합 이런 것들이 가수분해가 돼가지고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자 지질 가수분해되면 지방산 나오잖아, 그죠? 지방산 나오고 알코올도 나오잖아, 뭐 스테롤도 나오고. 그 다음 탄화수소 지방족 탄화수소 뭐 카로티노이드 스쿠알렌 자, 이런 것들 탄화수소도 나옵니다. 그 다음 지질 속에 우리가 바이타민 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타민 A, D, E, K 지용성 바이타민 U 자, 이런 것들을 다 유도지질 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자 그러니까 지질 종류 단순 복합 유도 지질. 자, 이 설명이고. 지질 분류가 옳은 것은 방금 나왔습니다. 자, 유도, 왁스가 유도 지질 아니잖아. 단순 지질이지. 그렇죠. 그 다음, 스테롤. 자, 단순 지질은 중성 지질과 왁스. 그 다음, 복합지질, 아까 얘기했던 인지질. 자, 인지질 이름 여기에 나오는 거 한번 보고 갑시다. 레시친, 세파린, 스핑고 미엘린.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그 다음에 당지질. 강글리오사이드 강그리오사이드. 세레브로사이드. 당지질. 황지질, 단백지질. 그다음 유도지질 이렇게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럼 스테롤은 스테롤은 무슨 단순지질이냐 아니잖아 유도지질이잖아 그죠? 유도지질 레시틴 레시틴 인지질입니다. 복합지질 맞습니다. 그죠? 중성지질은 복합지질이 아니고 단순지질. 스쿼렐은 어디 유도지질. 자, 이와 같이. 단순 복합유도지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지방산에 포화지방산, 그 다음,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대표적인 탄소 18개 제로 스테아르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쪽에, 끝쪽에 COOH, 카복실산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번호를 매기는 것이, 카복실산의 탄소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끝에 여기에 18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중결합이 보이죠 이게 불포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하나 가지고 있다 탄소 18개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올레산 올레산 올레산이 이중결합이 몇번 위치에 나타날까 그 다음 리노레산 이중결합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리노렌산 탄소 18개에 이중결합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번호가 몇 번에 이중결합이 나타날까? 자, 몇 번입니까? 응? 음? 번호 몇 번일까?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몇번 나타날까? 이중결합 나타나는 번호가 몇 번이냐? 이거, 관심 가지세요. 관심 가지세요. 자 뒤쪽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불포화 이 지방 불포화 지방산인데 단일 이중 결합 하나 단일 그다음 두개 이상 다가 불포화 지방산. 자, 여기에서 보이는 리노레산 리노렌산 필수 지방산입니다. 기억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탄소 4개짜리 부티르산 끝에 IC를 빼고 읽으면 됩니다. B-U-T-Y-R 부티르산 이렇게 버터에 나는 버터 냄새의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 탄소 6개짜리 카프로산, 8개 카프릭산, 10개 카프르산, 12개 라우르산. 기억 좀 하시고, 14개 미리스터산, 16개 기억 좀 하시고, 8미터산, 8미터산, 그 다음 18개 제로스테아르산 받고, 탄소 20개 제로. 아라키드산. 이렇게 이름 기억 좀 하시고 필수 지방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문제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동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 있는 필수 지방산은 뭐냐? 필수 지방산은 지금 얘기하는 리노레산이냐, 리노렌산이냐, 아라키돈산은 필수 지방산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체내 합성됩니다. 동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필수지방산은 뭐냐? 동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필수지방산은 리노레산, 리노렌산은 사실은요 식물성에 많이 함유돼 있고요. 아라키돈산은 동물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라키돈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넣는데 아라키돈산 합성이 돼요. 양이 적으면은 시기로 섭취해야 된다 뿐이지. 그다음 대두유에 함유된 지방산 순서로 오른 것은 자 대두유, 리노레산이 한 53%로 가장 많습니다. 리노레산 올레산 23.4%, 팔미터산 11%, 그리까리노레산 올레산 팔미터산 이런 순서로 대두유에 기름이 들어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한번 눈여겨 보세요. 자, 리노레익애시더 리노레산, 리노렌산, 자, 리노레산이 보시면 탄소 1 8의 2, 델타 9, 10입니다. 그러면 9, 10, 2, 18에서 12 빼면 얼마 남습니까? 6이 남죠? 그 여기, 6이 오메가 6다 얘기입니다. 오메가 6. 리노렌산 18의 3, 9, 12, 15, 18에서 15빼 보세요.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오메가 3입니다. 오메가 3, 리노렌산 오메가 3. 그다음 자 아이코사펜타노이에시드, 에코사펜타노이에시드. 탄소, 스무 개, 펜타노이, 이중결합 다섯 개. 5개. 다섯 개인데, 이십에서 십칠을 빼면, 삼이 남, 남죠. 그래서 오메가3입니다. DHA, 도코사 헥사노이 계시다. 이십이에 육인데, 십구, 십육, 십삼십칠, 사. 22에서 19 빼면 3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혹은 NO3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리노렌산에서 EPA, 알코사, 오메가3, 오메가3, EPA, DHA가 합성이 됩니다. 오메가3에서 오메가3. 그 다음, 리노레산 오메가 6에서 자 아라키돈산 오메가 6죠, 그죠? 자, 아라키돈산이 리노레산에서 합성이 됩니다. 자, 이걸 그럼 이제 여러분 기억을 좀 어떻게 할까? 리노레산 18의 2 9 12 오메가 6 리노렌산, 18에 3. 1 8의 3. 오메가3니까, 18에서 3 빼면 15. 15에서 3 빼면 12. 12에서 3 빼면 9. 그래서 9, 12, 15. 오메가3. 자, 좀 기억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는 것이, 오메가, 오메가 그러는 계열이, 오메가가 어디? 카복실 산의 탄소 1번인데 오메가 이렇게 표현한 카복실 산의 반대쪽에 CH3 매칠기가 1번으로 해서 카운트를 해나갈 때세 번째에 나오면 은 오메가3 여섯 번째에 나오면 은 오메가6 아홉번째 나오면 은 오메가9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 혹은 N 누3 N 누6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 왁스류 고급 지방산과 고급 일가알코올의 에스터결합 에스터결합 자 여기에 에스터결합이 어떻게 알코올의 알코올의 산소가 이걸 공격해 들어가서 카복실산의 OH 알코올기가 탈수소 반응을 일으킵니다. H2O 빠집니다. 그래서 R R CO R CO OR 이런 형태로 R, C, O, O, R. 이거 거꾸로 못되겠네. 이게 표시가 잘못됐네. 자, 이게 카복실 산이다면은 여기에 프라임을 붙여야 되고, 이거는 O, A, O, R. 알콜기에 O, R입니다. 잘못 붙여져 있네. 자, 왁스. 왁스. 스테롤. 자, 여기에 스테롤이 이 당에 결합되어 있는, 여기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고, 스테롤도 결합되어 있는, 스테롤 에스트 형태도 존재를 하는데, 자, 복합지질의 대표적인 것이 인지질인데, 인지질이 어떻게 생겨져 있느냐.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인, 가지고 있지, 그죠? 인이 들어있고 이 X에, X에 알콜기가 결합되어 있다면 포스파티드산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여기에 레시친 이 물질이 X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포스파티딜콜린입니다 다른 말로 레시친 달걀 노른자에 레시친 들어있죠 유화 기름 물을 잘 이렇게 어? 유화제로 사용되는 자, 레시틴, 그다음 여기에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이 결합될 수도 있고, 자이 자리에 포스파티딜 세린이 결합되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이 당이 결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지질에 자, 이런 형태의, 요 X자리에 결합된 형태, 뭐, 레시친, 뭐, 세파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복합지질의, 인지질의 예입니다. 레시친, 방금 봤고, 마찬가지, 레시친. 그 다음에 여기 에탄올 아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뭐, 세린, 아미노산, 세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게 세파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인지질에 여기 콜린 결합되어 있는 형태. 콜린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 그 다음, 위쪽에도 보시면은, 이 형태, 스피고신 부분이고요. 여기 지방산 결합되어 있는 인지질, 스핑고신과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름을 우리가 세라미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름을 스핑고미엘린 미엘린. 그 다음 당지제입니다. 당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는 갈락토실, 다이아실, 그라이세롤 그 다음 갈락토스하고 여기 스핑고신 지방산 결합되어 있는 세레브로사이드 세레브로사이드 당지질 그 다음 유도지질 콜레스테롤 스테롤 일반구조 육각고리 세개의오각고이 결합되어 있고 겟사설에 치환기가 지안 콜레스테롤은 여기에 알코올기 결합되어 있고 자, 이와 같은 결합 지환기를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자 식품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식품이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이 난황, 메추리알, 노른자그다 오징어에도 상당량 들어가 있죠. 음? 여기 말은 오징어 뭐 청어리 대구 일이 간 종류에 음. 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에르고스테롤 해서 이거 자외선에서 에르고스테롤 바이타닌, 바이타민 비타민 D2로 변환이 되는 자, 빛에 의해서 비타민 D2, D3 이렇게 변환됩니다. 그음 유도지질 어떤 게 유도지질이냐? 지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이제 보시면은 자 만약 물 속에 기름이 들어가 있다, 기름 속에 물이 들어가 있다. 자 이걸 수중유적 오일 인 워러그. 여기 머리 부분이 친수성 기고요. 아래쪽이 탄소 수소만으로 되면 소수성 기입니다. 그럼 기름을 물 속에 두면은 기름 기름에서 친수성 기, 친수성 기는 물 쪽으로 향하고요. 소수성 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 중에 기름, 수중유적, 오일인 워러입니다. 분모에 들어가 있는 워러가 주성분입니다. 물 속에 기름, 거꾸로 워러인 오일, 기름 속에 물방울, 기름 속에 물방울은 물방울이 이렇게 지금 앞쪽에 수중유적형의 반대형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중유적형과 유중수적형 어떤 종류가 있느냐 수중유적형이 오일인워러 뭐가 많아요? 기름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물베이스입니다. 오일인워러 물베이스에요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워러인 오일 유중수적 버터 마가린 버터 마가린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자 두개 수중유적형 유중수적형 구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 유지 3폐, 가수분해에 의해가지고 3폐되고, 뭐꼭 가수분해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뭐 빛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유지를 저장을 해 나갈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3폐가 발생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품질 잘유지돼요 여기에 산폐가 발생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기간을 유도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산폐가 발생되었다 그러면은 바로 산소 흡수량이 확 올라가고요. 이제 카보닐 화합물이 막 만들어지고 점도도 올라가고 과산화물가는요. 처음 올라갔다가 맥시멈에 도달했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과산화 물가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과산화 물가만 측정을 해가지고 아이 기름 신선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큰 오류를 합니다 자, 과산화 물가 잘 보세요. 그러면 최대 맥시멈에 도달하고 나서 과산화 물가는 확 떨어진다. 과산화 물가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유도기간이 뭐냐? 산폐 발생 시점까지 기간, 시간을 유도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자. 유지가 있는데 뭐 에너지도 받고 열이나 빛, 금속 등이 존재한다면 이게 첫 단계에서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유지 라디칼 유리 라디칼이 만들어져요. 자이 라디칼이 계속해서 자 라디칼이 공기 중 산소하고 반응해서 포옥시라디칼이 되고 이 포옥시라디칼이 또 다른 분자 신선한, 어, 기름을 또 과산화물로 만들고, 또 라디칼 만들고, 라디칼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산폐가 일어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산화 일어나는 거를 자동산화를 끔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종결 반응은 라디칼을 없애줘야 되 거예요. 라디칼 안 만들어지게 하면 가장 좋고 만들어졌는데 라디칼은 라디칼 소멸시켜야 그상태 계속 진행되는 반응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물 만들어지면서 자동산화 후반기에 일어나는 유지과산화물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자, 보시면은 라디칼 만들었다 그러는 거는 앞쪽에서 봤고. 자, 과산화물이 RO 라디칼, OH 라디칼. 그러면 이 과산화물이 또 분해되면서 키톤 체도 만들고 알데하이드도 만들고 이 산화되면은 카복실산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또 카복실산 냄새가 나고 알데아이드 나고 키톤 나오고 그 다음 과산화물이 만약에 환원이 되면 또 알코올 쪽이 또 알코올도 발생됩니다. 자, 이와 같이 라디카를 없애줄 수 있도록 하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가열시간에 따라 유지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변화가 있는 것이 자, 처음 보시면은 가열을 시키면은 과산화물 만들어졌다가 과산화물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떨어지고. 그 다음 유리 지방산은 계속 증가해 나옵니다. 거품도 만들어지고 색 점도도 극성 물질도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고분자 물질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불포화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방산이 결국에는 이 이중결합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불포화도는 점차 감소를 한다. 그리고 고분자 물질도 이렇게 계속 좀 만들어집니다. 왜 만들어지냐? 아까 얘기했듯이 라디칼 반응으로 그 라디칼, 라디칼이 결합되면서 그분자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열, 중합도 되고 가열에서 분해도 되고 굉장히 복잡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항산화제, 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항산화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느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라디칼 만들어졌습니다. 이 라디칼을 없애기 위해서 AH라고 그러는 이와 같은 항산화제가 들어가면, 자, 이 라디칼을, 라디칼이 홀로된 전자잖아. 홀로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종이 라디칼이에요. 그러면 짝을 지워줘 버리면 됩니다. 자, 수소를 공급을 해줘가 짝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이거는 라디칼이 되는데 이 라디칼은요 이 라디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 위쪽에 이 라디칼같이 반응성이 강한 라디칼이 아니고 자기가 라디칼이지만 그렇게 반응성이 크지 않는 라디칼을 만드는 그런 종이 바로 항산화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자 라디칼을 과산화물 라디칼이든 라디칼이든 라디칼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라디칼 없애줄 때 작용하는 것이 항산화제고 만약에 항산화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냥 항산화제가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 역할을 하는 물질도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상승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제. 시너지스트. 자, A라디칼이 있는데 AH가 항산화제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라디칼을 없애주고 자기 자신이 라디칼이 됐다면은 이 상승제 B H 라는 상승제가 와서 여기에 수소를 공급을 해주면은 A H 라는 항산화제 항산화력 다시 회복이 되잖아. 그죠? 그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상승제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 상승제가 존재를 하지 않다면은 한 번밖에 작동이 안되는데 여러 번 작동이 됩니다. 이 상승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이타민C, 아스코르브산 상승제 역할로 스포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지 산폐도 측정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유지가 여기에 있는데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휘발되 나오는 것을 정유수에 모아가지고 이 모아진 정유수의 전기 전도도를 이용을 한다면 휘발성 물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걸 렌스메트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유지 3표도 측정하는 방법에 과산화물가라는 게 있고요. TBA 값, TBA 사이오바비추리게시드 값입니다. 카본일가, 렌시메트법, 그다음 활성산소법, 액티브 악시전 메소더, AOM법이라고 활성산소법, 뭐 오븐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각각의 각각의 문제 연결해서 보자. 산폐가 발생하기 전, 전 유지의 산소 흡수가 일정한 간격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앞쪽에서 봤습니다. 유도기, 유도기라는 용어를 봤을 거예요. 유도기. 그 다음 39번. 유지의 자동산화 과정 중 수소가 이탈되면서 각종 라디칼이 생성되는 단계는, 자, 라디칼이 생성된다. 반응 개시 단계입니다. 그 다음, 라디칼이 계속, 계속해서 전파되는 전파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 라디칼이 사라질 수 있는 종결 단계, 라디칼 반응에서는 라디칼이 사라져야 반응이 끝을 냈습니다. 자, 유지 화학적 성질을 측정하는 값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자 우측에, 자, tba 까는 유지 3패도를 측정하는 값입니다. 3패도. TBA값만 믿지 자 TBA값 유지 3패도 그 다음에 요드가라고는 유지 불포화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포화결합, 이중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불포화 이중결합에 요드가 첨가되는 양을 구하는 불포화도 값을 나타냅니다. 금화과는 다른 말로, 비누화가라고도 얘기해요. 자, 분, 유지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유지는 금화가가 높다. 이 말입니다. 금화가가 낮다. 얘기는 유지 분자량이 크다. 그러니까, 고급 지방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분자량에 반비례합니다. 금화가. 그 다음, 해너가라는 가는 자, 물의 불용인 지방산 함량을 해너가로 나타냅니다. 아세칠가라는 것은 유지 중에 유리된 알콜 OH기 함량을 측정하는 값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아세칠가, 헤너가, 금화가, 요드가, 티베이가 자, 이거 값하고 유지성질하고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 다음 유지유도기관 설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나 자 유지유도기관 설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과산화물가가 사용됩니다. 과산화물가. 과산화물가. 자, 유지의 유도기간 설정은 과산화물가이며, AOM Active a c i n Method 법은 산소 흡수 속도를 측정하여 유도기간을 알아볼 수 있다. 그 다음, 버터의 위조감정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버터, 버터 위조감정은, 자, 버터의, 자, 헤너값 상가, 아세칠가, 포렌스켓가, 라이헤르트 말셀가, 라이헤르트 마이셀과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하냐 하면 유지 버터 자 위쪽에 보시면 비누화가 유지 5g을 알칼리로 비누화해서 산성에서 정류하면은 휘발성 산성에서 정류를 하면, 휘발성, 얻어지는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이 얻어질 거예요. 자, 그걸 중화하는데 필요한 0 1말 k o h m g 수를 라이헤르터 마이슬까라고 하고 버터 위조감정에 쓰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토에 아까 우리 지방산이 휘발될 수 있는 지방산이 있다고 그랬어. 부치르산이잖아. 그렇죠? 보토 부치르산이 탄소 4개짜리. 부치르산이 이와 같이, 부치르산이 휘발돼가지고 나옵니다. 그 휘발된 지방, 부티르산을 양이 얼마인지를 0.1노말 KOH로 중화를 시켜요. 산염기 중화반응을 이용해서 을 0.1노말 KOH 미리그램 수로 값을 계산해서 낸그 값이 지금 얘기하는 나이헤르트 마이슬까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실험이 이게 버터, 진짜 버터인지, 응? 가짜 위조 버터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유지 1g 중 유리 지방산을 중화한 데 필요한 KOH m g 수로 표시되는 값은 산가입니다. 산가. 그냥 지방산이 많이 유리지방산이 양이 많다는 얘기는 그 유지가 신선하지 못하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벌써 가수분해가 일어났다. 품질이 낮다. 자,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자기 것으로 만듭시다. 자, 산가 유지 중 유리지방산 함량을 측정해서. 신선한 유지는 산가가 낮고 산폐한 유지는 높습니다. 그래서 식용유지 산가가 1 이하를 유지해야 를 된다. 조건이 있습니다. 1 이하입니다. 1보다 높다는 얘기는 벌써 신선하지 못한 산 가수분해가 된 지방산이 가수분해 되어 나와 있는 양이 많다. 그 말이에요. 튀김 기름 뭐 이렇게 자꾸 쓰면은 산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튀김 기름 산가 한 개치 얼마입니까? 산가 얼마예요? 3.0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비누화가는 지방산의 분자량이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 비누화과는 분자량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급 지방산은 비누화과가 크고, 고급 지방산은 비누화과가 낮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요도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포화 결합의 양을, 불포화도를 나타냅니다. 아세칠과, 아세틸가는 유지 중에 유리 수산기 OH 알코올기 함량을 나타냅니다. 주로 피마자유 검출에 아세틸과를 씁니다. 그다음 과산화물가는 유지 중에 함유된 과산물, 과산화물 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어디 유지 3배를 검출하거나 유지 3배 검출하거나 유도 기간 유도 기간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과산화물가 자 기억 좀 하시고 자.